우리 저 뭐야? 저 뭐야? 무서워? <웃음> 하지 마. 우리야 저거 뭐야? 저거 가져봐. 내 손가락 말고 저거 뭐? 으! 으! 으! 하지마 <웃음> 저거 뭐야 가져와 저 뭐야 뽁뽁이 있잖아 뽁뽁이 이거 뽁뽁이 <웃음> 있잖아 이거 가져와 안 무서워? 무서워? <웃음> 가져와봐 어? 올 원래 잘 가지고 놀았던거잖아 뽁뽁이 나한테 딱 달라붙은 거야. <웃음> 저 가져봐, <가자>. 뽁뽁이. <뽀뽀기. 웃음> 이거 뽁뽁이. 이 뽁뽁이 가져봐. 뽁뽁이. 이거 이거 오오 오 뽁뽁이 오 뽁뽁이. <웃음> <뽀뽀기. 웃음> 어, 왜? 음? <웃음> 하지 마. 어? 아, 아 알았어 알았어 미안해. <웃음> 안 할게 안 할게 안 할게 <웃음> 무서워 지금 나한테 숨은 거야 올리 <웃음> 알겠어 알았어, 알았어 안 할게 안 할게 미안해 올리기 <웃음> 올려 <웃음> 자 올리 <올려>. 어. <웃음> 올리 안녕 안녕 안녕 우리 안녕